비트코인은 바다이야기다.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코인에 관심 없으신 분이라도 최소한 한 번쯤은 뉴스에서 접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들 중한 명인데요. 이 가치가 없고 도박 같은 암호화폐, 코인으로 1억, 30억, 200억 벌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또 이게 관심이 가는 게 사람 심리인지라 국내 거래소를 기웃거리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의 차트를 보게 되죠. 차트를 쓱 1분보면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아 너무 많이 올랐네. 내가 산다고 더 오를 수 있을까? 지금 비트코인 한개가 5200만원인데 이거 내가 전재산을 투자해서 비트코인 한개가 1억원이 되어도 겨우 두배 남짓하게밖에 수익을 못내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개당 몇백원대 하는 리플을... 리프를... 네, 겨우 두배 남짓하게 밖에 수익을 못 내잖아 하면서 차트의 저 앞부분 바로 저 앞부분인 비트코인이 100만원 아니 만원 아니 천원 할때 저걸 내가 사거나 채굴 했었다면 얼마나 지금쯤 큰 돈을 만지고 있을까 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 저는 했습니다 또 이게 비트코인 채굴을 진짜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면 요즘 안 그래도 비싸진 그래픽카드 그걸 또 채굴기용으로 연결을 하고 컴퓨터를 좀 바를 줄 알고 이래야 채굴기 몇 개라도 돌려보죠 이게 애초에 접근할 수 있는 난이도가 웬만해서 아무나 쉽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쉬운 채 행복한 상상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갈라코인이라는 알트코인을 보상으로 주는 갈라노드라는 채굴기 소프트웨어를 알게 되면서 갈라코인을 채굴하고 실제로 매일 일정량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갈라코인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지만 미래가치가 더 높다 생각하여 계속 모아갈 생각이고요. 계산해보니 4달에서 5달 정도면 현재 갈라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노드 구입원금을 뽑아낼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코인 가격이 상승시 더더욱 이 소요시간은 짧아지겠죠. 제가 자랑하려고 이렇게 영상 만들어 올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극히 평범한 코인 암호화폐 전문가가 아닌 그냥 일반인으로서 갈라코인이라는 알트코인을 채굴기로 채굴하고 수익을 내는 과정을 전부 영상으로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채굴에 관심 있으신 분을 위해 갈라노드 구입방법과 채굴방법도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